탄수화물에서 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뭐뭐 비타민, 뭐, 미네랄, 뭐 이렇게 했을 때 탄수화물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 이 상당히 넓어요, 많아요. 거기에 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탄수화물 정의가 어떻고 탄수화물 여러 그 분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 탄수화물 성질, 전분의 호화, 노화. 그 다음에 호정화. 자, 호화, 노화, 호정화.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탄수화물 정의는 잠깐 봅시다. 자, 왜 탄수화물이냐? 자, 이거는요, 제일 처음 우리가 탄수화물이 어떤 물질인지를 이제 성분 분석을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은 탄수화물이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 이세 가지의 원소로 만들어져 있는 물질이다. 이제 이렇게 밝혀지는데 그럼 그걸 탄수화물이 어떤 화학식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그 화학식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예요. 탄소 원자 m 개에 H2O 물분자 N옥의 이런 형태로 표시가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탄소하고 물하고 이렇게 어떤 화합물을 이루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물하고 이렇게 탄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닌데 이름을 탄소하고 물숫자 숫자 넣어 탄수화물 이렇게 이제 불러지게 됐어요. 영어 이름에도 카보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카보 그러는 것이 탄소고요. 하이드레이트가 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탄수화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 물을 함유해 있고, 탄화하고 물을 함유해 있는 그런 물질은 아니다. 그러는 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 그죠. 자, 탄수화물, 분자 내에 두개 이상의 수산기, 다른 말로 알콜기라고 그래요. OH,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수산기, 알콜기, 그 다음 알데하이드기. CHO 알데하이드기나 그 다음에 CO 케톤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 기를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알도스, 케톤 기를 가지고 있는 걸케토스라고 이름을 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식품 중에서 주로 탄수화물은 단맛을 내는 감미료나 열량원으로 사용되었다. 그럼 탄수화물 분류를 보시면은 자, 이겁니다. 단당류. 이당류. 그다음에 뭐 삼당류, 뭐 이렇게 해서 탄소 수에 따라 가지고 뭐 단당류, 이당류, 뭐 3탄당, 5탄당, 6탄당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자 보시면 어, 첫 번째 작용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알데하이드기를 갖는 당을 알도우스, 대표적인 게 포도당, 뭐 갈락토우스, 만노우스 자, 이것들이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 있는 당이에요. 그다음 과당이 대표적인 케토스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그다음, 탄소 수에 따라서 아, 뭐 하나 단당류, 두 분자 결합되는 뭐이 당류, 뭐세개삼 당류, 뭐 삼탄당 뭐, 뭐, 이렇게 삼탄당, 사탄당, 오탄당, 뭐 육탄당. 육탄당이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당류고요. 자, 육탄당의 대표적인 것이 포도당. 가장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포도당. 육탄당입니다. 그 다음, 과당. 과당. 그 다음, 갈락토우즈. 포도당, 과당, 갈락토우즈. 이세 개는 익히 좀 기억을 하시고 분자 구조 정도도 이해를 하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좀 쉽게 풀립니다. 그다음 오탄당을 한번 볼게요. 자, 오탄당 가장 뭐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리보스입니다. 오탄당이 리보스, 핵산 뭐 비타민 B2. ATP, NAD, 코엔자임 A, 조효소 A 자, 이거의 구성 성분입니다. 5탄당 리보스 기억 좀 하시고 그이외오 5탄당 아라비노스, 크실소스 이런 것들 5탄당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3탄당이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뭐 디하이드로 디하이드록시아세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고 그다음 단당류의 유도체 그러면서 디옥시슈가 디옥시리보스 그 DNA의 구성성분 디옥시리보스 앞쪽에 우리가 오탄당 리보스를 봤잖아 그죠? 거기에 D 그러면 뭐가 제거된 뜻입니다. 혹시 그러면 산소입니다. 산소가 하나 제거된 리보스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뭐 알코올 종류도 당알코올도 있고요. 그 다음 아미노당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황을 포함하고 있는 슈가당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체가 나옵니다. 배당체. 그 다음 소당류, 그러면서 나오는데, 단당류 이외에 이제 소당류, 몇 개의 당까지를 소당류라고 얘기를 할까. 여기 보면, 뭐이당류 2, 3, 4, 그리고 지금 4당류 4개까지인데, 일반적으로 소당류라는 얘기는 당이 에, 영어로는 오리고 오리고 당그요 오리고 당몇 개까지 자 이렇게 단당류가 하나가 있으면 단당류고 두 개가 결합해 있으면 이당류 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몇 개까지가 소당류일까? 이걸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 소당류보다 더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걸 다, 다당류라고 해요. 다당류. 우리가 대표적인 다당류, 농말. 그죠? 농말, 뭐, 뭐, 셀룰로즈, 뭐, 이런 것들 다 다당류야. 몇개 이상을 다당류라고 얘기를 할까? 그럼 소당률을 몇 개까지를 소당률라고 얘기할까? 자, 이걸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하나 하나씩 우리가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책을 보면서.